식밥빠 먹자.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예요. 오늘은 빠빠 먹으려 아, 맛있겠다. 음. <놀라> 뭐야? <웃음> 아이고, 이유식 영상을 보신다는 건 이유식을 시작하기 전이시거나 아니면 먹이기 너무 힘들어서 팁을 얻으려고 하실 텐데요. 꼭 이것만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뒤에 덧붙입니다. 사실 미음먹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줄줄 흐르는데 아기는 입을 잘안 벌려요. 아주 그냥 줄줄 흐르죠 엄마들 아빠들 이거 못봅니다. 바로 닦죠. 네 이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입가 닦지 말라. 밥 먹는데 누가 계속 닦아봐요. 밥에 집중도 안되고 좀 거슬립니다. 내려놓으세요. 정말 심할 때 한두 번 아니면 수저로 조금 쓸어주시는 정도로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두 번째 얼마를 먹던 마음을 내려놓으시라. 아기 데리고 여행가는 거 기억도 못하는데 왜닿냐고 하잖아요. 아기는 감정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안 먹겠다는데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고 그러면 싫은 기억만 남겠죠. 오늘 내일 모레 안 먹으면 다음날에 먹기도 하고요. 하루 잘 먹어서 좋다고 하면 다음날에 안 먹기도 합니다. 만든 이유식 안 먹는다? 그럼 사서 먹이시면 됩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뒤로 갈수록 본인만 힘듭니다. 본인만 힘듭니다. 세 번째, 즐겁게 해주시라. 아기 밥 먹을 때 장난감 같은 거는 짧게 주변을 환기하는 정도로 사용을 하고요. 엄마한테 집중하세요 같은 걸로. 메인은 원메이셔입니다. 남말카드 이런 것도 좋더라고요. 여기 앉았을 때는 재밌고 즐거워야 계속 안겠죠? 나중에 되면 이어나서 탈출합니다. 경험자로서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제가 사실 이 위에 세 가지는 정말 편집하면서 영상들 보면서 정말 겸이한테 미안해지더라고요. 겸이는 제가 식사시간을 힘들게 만들어서 울면서 밥을 먹었어요. 꼭 위에 있는 세 가지 내용은 제가 어렵게 식습관을 만들면서 아 이거 처음에 알았으면 좋았겠다 하는 걸로 내용을 썼습니다. 뭐 어떻게 먹여야 한다 이런 거는 아기와 함께 호흡을 맞춰 면서 이제 맞춰지기도 하니까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